moments later 신을 어떻게 단지 내가 보여 줄게 그래이랑 미팅이 형이요? 아은이 형, 은영이 형어어 아, 어떡해, 어떡이게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어 아세요? 네잘 보세요. 있... 골든 골든 차이드 아시는 분? 골든 차이드 몰라요? 골든 차이드 몰라요. 근데 뭐... 저를 몰라요? <웃음> 왜 저는 몰라요? 잠깐만. 왜 저는 몰라요? 여기다가 감상평, 네아 비판도 좋고 칭찬도 좋고 욕도 좋고 다 써주세요. 저쓸 때까지 안 갑니다. 어저 아세요 혹시? 저 아신대요. 이 바보야. 안 되잖아 이 바보야. 골든 차이드 장준 화이팅 끼도 많고 성격도 좋아요 잘생겼어요 골든 차이드 화이팅 잘생겼어요 너무 재밌어요 골든 차이드 화이팅 맞혔어 복부시잖아 이거는 <웃음> 어트게 잡아? 어우 여기 야대단아줘어아아줘아줘아줘아줘 잡아줘 잡아줘 잡지줘 잡아줘 잡아줘 잡잡아봐잡아 아 진짜 봤어 뭐요? 뭐요? 다 먹어. 어, 어, 어, 어 너다 먹어. 어, 어. 야, 좀 줘봐. 쫄로 가서 줘. 무서우니까. 뭐냐? 어? 동물과는 교감을 해야 돼. 어떻게 교감하냐? 가만히 나란히 친구인 어. 것처럼. 쭉 무서우니까. 어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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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. 그래 그래, 갖고 싶지? 아 엉엥 고 싶지 아아아아아아아 <목소리> <목소리> 있지? 고기지 아우, 또어아 오! 오! 오! 아 아우, 아아 저거 뭐야? 아 뭐야? 아 뭐야? 저아 뭐야? 저거 뭐야? 안아아아아 <웃음> <야, 찾아보자>. <또 오실> 형님 뒤에 잘 봐. 형님 <웃음> 된거 같아. Oh, no. 어, 나어 근데 아아 저기 <웃음> 아, 아. 아, 계셨어? <웃음> 영상을 좋아하고, 눈 속에 여자를 좋아하 어, 너 그럼 꿈에서만 만나는 편야 어, 상당히 아네요. 샤이의 충신춘, 왕자이진기 좋아. 노래 가지가 있어요. 완전 다양해. 사진도 좋지만 최고야. 네. 저희 앨범은 예. 네. 노래가 또2000 years later. <웃음> What the fuck? 아, 저, 어떻게 어떡해? 내가 듣는 거. 잠깐만. <웃음> 아, 나는 마케팅 팀장이고 우리 팀은 마케팅을 하는데. 저 어, 마케 팀에 있지? 오빠 멋있어. <웃음> 오빠 멋있어. 오빠 오빠? 이 타영은 이제 약간 오빠 같은. 이 타영은 이제 약간 오빠 같은. 오빠요? 형이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네리카 테니스, 테니스. 아, 진짜 하실줄 알아요? 네. 어떻게 하는 건가요? 게쓸때 아, 넣어요. 아! 폭쓸때 넣어요. 아! 뭐야? 아뭐 하는 거야? 아! 아니, 이거는 야, 아, 이거. 와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시를 아, 보여 주는 아, 거야. 아, 어린이들이 아, 따라하면 안 된다고.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, 따라할 수도 있잖아요. 넉넉하게 넣었다. <웃음> <나도 물어. 웃음> <나도 물어. 웃음>